6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같이 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가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1절 한 번, 2절 한 번만 더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올해 초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기도에 관한 기도에 대한 인도하심 그것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우리 금요 성령 집회 오시는 분들은 한 시간 기도를 해보자 하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꿈쩍도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원래 제가 목회 플랜을 짜면서 음, 기도에 대한 강한 부담과 도전을 주시는 어, 주님이 분명하십니다. 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거의 같아요. 음, 뭐냐 하니까 그으로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힘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지금 현상입니다. 기도 프로그램은 있어요. 또 예배 중에 기도의 순서는 있고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증거가 뭐냐 하면 기도가 기쁘지 않는 거죠. 기도가 부담이고 우리 한때는 기도가 굉장히 살아있을 우리 한국 교회 시대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이게 기도가 막잘안 풀리니까 막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고 산기도도 가고 막불 받는다고 그러고 소나무 뿌리 뽑는다 그러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1970, 80년, 90년을 넘어오면서 굉장히 다 올랐는데 어느샌가 그 불이 지금 싹 꺼지고 말한 거죠. 기도의 힘을 잃었다는 것은 기도가 즐겁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도 나름대로는 이제 기도는 한다고 그러고 기도의 집을 세우고 있는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지금 그 현상 속에 있는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 안에 기물과 성전 안에 당시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께서는 평소답지 않는 행동으로 그 성전 기물을 다 엎으시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으시고. 그러니까,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재물의 유혹에 다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장사하고, 크적 관심이, 뭐, 어떻게 하면 돈더 볼까? 어떻게 하면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재정적인 유익을 구할까? 다 사람들이 재물의 유혹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어떤 행태를 보시고 평소에 주님답지 않은 모습으로 아주 격하게 분노하시면서 그렇게 상들다엎어시고는 주님이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러면 이 성전 교회 정체성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근데 기도 힘이 없어요. 그 우리 교회도 뭐 이제 기도하는 이제 교회 이미 틀림이 없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기도의 집을 지금 세우고 있는 교회잖아요. 나름대로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지만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게 기도 부담을 주시는 것은 아마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 부담을 주셔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구나 오늘도 사실 이 설교를 야곱 남은 부분을 다 마치고 주기도문 강의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 주에 불현듯 기도에 가는 말씀을 선포하라고 강건하신 것 같아요. 금요 기도회 때만 한 시간 기도 부러짖지 말고, 어, 듣든 안 듣든 주일 이 공직인 예배에서 그 마음을 계속 이야기를 하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자 그러면 다 부담 가는 줄 알아요. 그럼에도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제게 주시는 부담이기도 하고 어, 제게 주시는 부담은 결국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최근에 또이 부흥에 대한 제 마음도 주시고 그이 부흥은 기도가 함께 갈때 부흥의 물고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개인의 신앙의 부흥은 기도의 물고가 터질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내가 막 신앙이 막 살았을 때 그때가 그때가 언제입니까?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부응도 기도가 함께 갈때 부응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부응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 정말 이 부응의 물고는 기도가 터뜨려질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부흥의 진동들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저부터 이제 1시간 기도를 넘어서서 2시간 기도, 작전 기도 이상으로 저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주님은 물론 저에게도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여정 중에 이 기도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예배와 기도적인 부르심이 있는 교회예요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새날 교회는 예배와 기도에 대한 부르심이 있는 교회다 그래서 또 오중 이런 사역이라든지 이런 일들이 기도가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없이는 결코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주권이 강하게 역사되어 져야 되고 사람의 재능 또뭐 어 어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들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이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서가랴 특강 때서가랴 사장에서 이 말씀 받았잖아요 저는 이서가랴 사장 이 말씀이 우리 새날개 성도들의 신령 속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언제나 기억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서갈 사장 6절과 7절인데요. 이,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니다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 힘으로 되지 않는다.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우리 힘,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이게 하나님의 주권에 가는 약이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주권에 가는 약이기 때문에 뭐 재정이 있고 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의 어떤 재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실력자들만으로 능력자들만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이 아닌 한마디로 기도와 예배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와 예배로 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 안에 이 기도와 예배가 용광로처럼 활활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세날 가운데 강하게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기도에 관한 부담이 저 혼자만 주시는 것이 아닌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 모든 성도들 기도에 함께 일어서라. 기도에 연합하라. 함께 기도의 띠를 두르고 기도에 깨어있으라 더욱더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모두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하죠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 교회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한 시간씩 기도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이부 예배를 드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아멘 소름 돋지 않습니까? 이야, 새날교회에 하나님의 부흥이 강하게 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아마 여러분 그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누구나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일 거예요. 제가 지금 한 시간 기도 이야기하니까 아침 먹은 것이 채한 같은. 아유가 오산 제가 아침 밥잘 먹고 왔는데 웬한 시간 기도 이야기를 하셔요. 제가 일주일에 한 시간도 아니고 아니 하루 어떻게 한 시간씩 기도를 할수 있습니까. 그래서 막 지금 최할것 같은. <웃음> 여러분 오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마음들은 정말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뭐 지금 한 시간 기도하는 사람들 얼추 목사님 한두 시간 세 시간 해도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우리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증거고 또 하나는 정말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절박함이 있어 보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겠어요 너무 편한 게 이게 사실 문제예요 너무 문제라 그래서 아우 모사님 그런 기도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어떻게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 오늘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잘 기담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캐세만의 동산에 평소에 사랑하는 제자들 올라가 당신이 기도하시면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 당부를 하셨는데 예수님 기도 하시고 나서 보니까 제자들은 몸이 피곤했는지 어쨌든지 쿨쿨 다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시기잖아요. 주님이 그 십자가 사역을 바로 코앞에 둔 십자, 아주 중요한 시점인데 잠이 들은 거 제자들이. 그럼 왜 제자들이 어, 왜 기도하지 못하고 잠이 들었을까? 그 이유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들은 까마득히 몰랐어요 그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 후에 십자가를 만약에 주님이 지시는 사건을 저들이 알았다고 한다면 아마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막 십자가에 막 잡혀가고 이러면 기도하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개세만의 기도하는 그 다음에 그일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 그러니까 졸리는 거예요 마음의 절박함도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사실 놓여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내 앞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친 사람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겠지만 별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그 소리가 잘안 들어옵니다. 그 기도 없이는 도무지 이가 나갈 수 없는 시험이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 다 깨어서 기도할 거예요. 우리는 그걸 이제 모르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는 사자가 성도들을 집어삼키려고 성도들도 집어삼키려고 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우리 주변을 돌아다닌다 성경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자 한 마리가 우리 그때 빙빙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번쩍 나지 않겠어요 지금 상황이 우리 상황이 영적으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그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여지는 눈인들이 안들리니까 그냥 평안한 것 같고 별다른 일이 없는 것 같고 뭐 정신 차려야 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기도가 자연스럽게 삶의 주변으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정말 생활화 돼야 되는데 저는 목회하면서 이렇게 봅니다. 우리 성도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계속해서 시험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저 정도 가지고 왜 시험이 될까? 저 정도 가지고 왜 넘어질까? 보면 큰 문제가 아니에요 큰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맥없이 무너지는 그래서 예배가 무너지고 교회 생활이 힘 빠지고 이렇게. 목사 대하는 것도 그냥, 예, 막 피해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어요. 이야, 큰 시험인데 저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는 성도도 있어요. 네. 와, 저걸 어떻게 이겨낼까? 그런데 너무 담대해요. 여러분, 도대체 그런 힘은 어디서 올까요? 그 차이는 어디 있었을까요?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드는 성도 정말 큰 시험인데도 다대하게 믿음으로 치고 나가는 성도 그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차이는 평소에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네. 평소에, 평소에 기도의 차이, 평소에 기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일 기도하는 시간은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쓸데없이 낙면 시간은? 아니 바쁜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목사님은 교회만 사니까 저런 소리 하실 수 있지만 한번 삶을 살아보소 기도할 시간이 나오는가? 아니 그것도 오늘 나왔더니 하루에 한 5분 정도도 아니고 한 시간 기도하라고 하시니 참말로 참말로 <웃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영적으로 살고 죽는 문제가 이 문제다 생각하면 정신 바짝 들수 있어요 아, 네.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어도 우리가 기도로 딱 무장돼 있으면 아, 네. 손못 됩니다 손못 됩니다 아, 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아, 네. 기도로 무장이 안되니까 조금만 착 긁어도 픽픽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기도로 잘 무장 해야 된다는 거예 아, 네. 평소에 기도로 내 무장해야 된다. 이거 잘 알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문제는 알고도 알고도 못 한다는 게 문제. 오늘도 더저히 그런 시간 낼수 없어요. 음도도 안 나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 말씀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그 가지는 기도에 대한 부담 중에 하나가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두 분이나 이야기했는데요. 이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한 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면 한 시간 동안 기도 소리를 줄줄줄 내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힘든 거죠 사실 뭐 기도를 늘 하시는 분들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대부분은 많은 성도들은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소리 내서 말하고 나면 기도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시간 기도하라는 말 아니 내가 5분도 잘 기도가 안 되는데 10분도 이게 부담이 되는데 한 시간을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한 부담 중에 하나가 한 시간 동안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각. 어떤 생각이냐 하니까 기도는 부담이 아니다. 기도는 부담이 아니다. 기도는 기쁨이다. 기도는 기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 시간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다. 주님 앞에 뭐 하는 시간이다? 앉아있는 시간. 예. 주님이 정말 여러분 좋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주님이 정말 귀하고 주님이 정말 사모가 되어지는 분들이라면 주님 앞에 앉아 있기를 꺼려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흠모하는 분, 정말 본받고 싶은 분, 그런 분 앞에 가기를 주저하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 한번 대화할 수 있을까? 어,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좋아한다면 주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기도 시간이라면 기도가 부담이 아니지요 이건 기도가 기쁨일 수밖에 없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려놓아라 그 말은 주님 앞에 앉아있는다는 그 시간은 나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이고 내가 쉬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새 힘을 얻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음. 한 시간 둘둘 기도해야 된다는 이 부담 딱 내려놓고 나면요, 기도 시간은 그렇게 예,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고, 새 힘을 얻는 시간이고,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이고, 음. 내가 쉬는 자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 기도의 집 자리에 꾸준히 한번 와서 앉아 보세요. 그런 것들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분명하게. 자,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어요. 여기 앉아 있으라. 여기 앉아 있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저게. 겟세만의 동산에 그 기도 장면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그다음 읽어 주세요.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으라는 거. 앉아 있으라. 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한 불러보기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냐? 그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기도의 시간. 그러다가 이제 기도가 막 열리면 줄줄줄줄 주님과 기도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또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서 나 함께 있으면 된다. 그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말씀하실 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이 여기서 막 죽자고 막 부러지져서 막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여기 앉아있어라. 앉아있어라. 그래서, 기도는 이처럼 쉬운 겁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그걸 주님은 원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든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은 주님 앞에 앉는 자리인 것을 믿으시고 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앉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시고 기도가 안 나오면 또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앉아있는 거라고 내가 좋아하는 주님 내가 사모하는 그 주님 그 앞에 앉아있는 것이 왜 흥분되지 않겠어요? 그 마음으로 앉아있으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한 시간이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주님과 교제하고 사귄다고 여기고 기도라는 것은 막 벽에 대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처럼 허공에다가 막 소리를 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시간 기도하자는 말을 제가 던지면 어떤 분들은 마음이 기쁜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담이 되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느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는가 한번 이 시간 결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실제인가를 알수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주님은 얼마나 실제이냐. 만약에 기도가 부담이 된다면 기도하고 말고를 떠나서 주님 앞에 앉아 있어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이 힘들고 어렵다면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거리가 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그런 관계로 우리가 교회 다니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 만나면 주님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얼마나 낯설겠어요 근데 반대로 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한 시간 그것은 그냥 앉아있는 시간일 수도 있고 주님 묵상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주님이 생각하면서 찬양도 하고 주님이 생각하면서 또 때로는 성경도 읽기도 하고 눈도 감고 쉬기도 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주님과 친근히 있다 보면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 얼마나 얼마나 낯설지 않는 아, 우리 채널 교회 기도실에 앉았을 때 임하셨던 그 주님이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이렇게 여러분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자는 이 말이 이게 이게 힘든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것 아닌가? 주님 좋아한다고 말씀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씀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여기 앉아 있으라. 이것도 부담스러워 한다면 그게 과연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만약에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정말 교제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한시간이 뭐겠어요? 더 앉아있고 싶어지고 더 이야기하고 싶어지고 목사님 한 시간 이야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한시간가 됩니까? 두 시간, 세 시간도 좋아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 영적 실체가 뭐냐? 아,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실체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 주님과 확실한 교제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힘을 얻게 해주는 자리고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은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인생이 힘든 겁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삶 자체가 심플해지면서 아멘. 여러분 굉장히 쉬워지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네. 삶이 힘들어요 아 너무너무 빡빡해요 정말 여러분 기도를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제게 있어서 맨 먼저 주시는 은혜는 삶이 단순해져요 단순해져요 이게 복잡한 게 제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생각나는 복잡한 게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이 너무 많아 그런게 그러니까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꼬이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런 것들 하나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하면 얼마나 삶이 단순해지는지 몰라요 그 자체가 우리 삶이 쉬워지는 방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사실 내 인생이 힘들구나 왜 주님이 한 시간이라도 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느냐 기도시키면서 막 부담 주시려고 기도해야 종교적 열심을 가져야 네가 나를 알수 있지 이거 하시려고 주님이 그거 하셨겠어요? 주님은 절대 그게 아니거든 기도를 해야 네 삶이 순하면서 쉬워지고 새 힘이 얻어지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와 교제가 열리고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한 시간이라도 나와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올가매고 부담주고 정말 힘든데 억지로 앉아있게 만드는 주님은 절대 우리가 믿는 주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아, 주님이 한 시간 동안이라도 있을 수 없다는 주님 말씀은 뭐냐 아 나로 하여금 주님께서 더 원하시는구나 당신과 있기를 더 원하시는구나 당신과 더 뭔가 관계를 더 나누고 싶어 하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이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자리는 이한 시간 기도를 할수 있는 참 좋은 자리입니다 물론. 아침에 일찍 잠을 깨야 한다는 부담이 있지만 한 시간 기도하기에는 제일 좋은 자리가 새벽 기도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능력하지 마시고 어 어떤 분들은 새벽 기도 나와서 찬송 부르고 목사님 설교 듣고 하는 것이 자기가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아닙니다. 그 앞부분 예배는 여러분이 기도를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 새벽 기도 나와서 좀 잠이 오더라도, 육신이 피곤하더라도, 그 시간에 최소한 시간을 늘려서 주님 앞에 앉아 있어 보는 기도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아침잠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우리에게 기도의 집이 열려 있어요. 새벽 4시부터 오픈되면 밤 10시, 11시까지 어떤 때는 예배가 열려지고 있고, 어떤 때는... 어, 기도의 음악이 계속 틀어져 있으면서 조명과 안에 있는 실내 온도도 우리 기도의 집 간사들이 다 조정하고 있어요 음. 그냥 거기 와서 아침에 시간 되는 분들은 아침에 한 시간 주님 앞에 앉아요 그래서 또 주님하고 부르면 또 성경 보면서도 여러분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 가지고 그 구절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앉아 있다 보면 누가 생각나면 아하 하나님께서 그 자에게 내가 중보를 하라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분들 이름을 또 부르면서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또 이렇게 기도의 집 오다 보면 기도의 집 우리 예배가 열리는 그 시간에는 그냥 앉아있고 묵상하다 같이 찬양도 하기도 하고 같이 기도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한 시간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낮에도 올수 있어요 밤에도 올수 있는 거죠 아 모사님 그것도 제가 움직이기 힘들어요 차도 없고 직장 마치면 너무 몸도 피곤해서 그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은 워룸이라고 집안에 네, 이 워룸은 실제 이제 소, 이 기도에 관한 전, 영적 전쟁에 관한 책인데요 집안에 그런 어떤 좀 기도의 골방이라고 하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유튜브로 찬양음악 틀면서 집 앞에 앉아있어 보는 그 집에서 기도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도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한번 애를 써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것도 너무 어려워 하는 분들은 순간순간 할수 있잖아요, 순간순간, 그때라도 더라도 그래서 먼저 어, 기도 작정을 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나도 한번 한 시간 기도 해봐야 되겠다. 작정도 해 보시고 3월 초부터 100, 어, 백 기도 클럽을 조금 열려 보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아, 목요일날 기도하는데. 그냥 아이패드에 백백, 백백이 써주더라고 무슨 말인가 하니까 100일 동안 3월 초부터 7월 초까지 우리 성도들이 매일 한 시간 한 100명 정도는 이 기도 클럽에 가입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 2020년도 이 상반기 시즌은 그한 시간의 기도가 우리 새날 성도들의 몸에 베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구나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 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몸에 베여서 기도의 집 오는 것이 부담이 안 되고 기도의 집에 앉아있는 것이 기쁨이고 기도의 집 가고 싶어지고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기도의 집은 열어놓고 기도는 부담이고 오라고 해도 힘드니까 안 오고 이렇게 되니까 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어, 이 운동삼아 아, 한 100여, 100여 명 이상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100일 같이 작정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 한시간 같이 또 나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은 혼자만의 기도를 원하시지 않고 기도에 연합하라 기도의 띠를 함께 둘러라그왜 혼자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 역사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 말씀 주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합심해서, 합심해서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함께 기도한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에도 우리 교회도 저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저는 기대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한 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메시지가 듣는 여러분에게는 큰 소리로, 천둥 같은 소리로 들리도록 저는 오늘 기도하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 한잔은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힘 빼자 그랬어요 이게 기도합시다 믿습니까? 이렇게도 막할수 있어요 제가 하려면 근데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힘을 뺄 때까지 빼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작은 작은 메시지를 듣는 동안에 하나님 저들 심령 속에 한 시간 동안이라도 끼어 있을 수 없더냐 한 시간만이라도 나와 함께 있을 수없느냐이 소리가 큰 소리로 아멘. 어떤 분들이 막 천둥치는 같은 소리로 그렇게 정말 들려질 것을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그 마음 저도 주님이 주셨어요 목사님 그 부담 저도 받았어요 아마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 제보다 많이 기도하는 분들이 생활계 있어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이 있으신데 제가 이 정도면 그분들은 더할 거예요. 아, 제 이야기 할때 맞아요, 목사님. 저도 들었어요. 저도 그만 받았어요. 저도 그 부담이 엄청 왔어요. 아마 이 역사 오늘 있을 겁니다. 있을 겁니다. 왜이 이러한 제가 인위적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강건하신 축복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감정, 그 고백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되죠 그래서 하, 이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가슴에 막 크게 밀려와서 밥을 먹는데도 식사를 하는데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차 타고 돌아가는데도 저녁에도 왠지 그 소리가 계속 울림이 되어서 예. 막 침대도 따라다니고, 밥상에도 따라다니고, 내일 직장에도 막그 소리가 따라다니고, 네. 예, 분명히 그런 은혜가 있을 거예요. 네. 아멘. 믿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좀 작은 작을 하려니까 아주 힘이 듭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 바울이 골로세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 기도를 부탁하는 사도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기도의 교훈이 오늘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사정, 자기 개인적인 기도 부담의 피로를 전혀 내놓지 않고, 전혀 내놓지 않고, 분명히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 있거든 그렇다면 당연히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에게 저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도바울은 그런 기도 부탁을 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가니까 이 감옥 안에서 제게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을 골로새 교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4장 3절 한번 띄워드릴게 저는 자꾸 여러분이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사도바울이 원했던 것은 석방이 아니라 로마 감옥에서도 이 감옥에서도 전도할 수 있게 달라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전도할 수 있게 달라 그리고 전도할 때 합당한 말로 은혜의 말로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장사들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바울은 로마 군인들을 대할 때나 또 재판하는 로마의 고위 관료나 황제 앞에 설때 그것을 언제나 전도의 기회로 생각하고 사람 만나게 하시는 것 내게 사람 붙여주시는 것다 전도의 기회로 분명히 믿고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 부탁을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세 교인들에게도 이 불신자들을 대할 때 지혜롭게 대해서 전도의 기회를 삼아달라고 그렇게 골로세서 4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번 주부터 목장 전도 축제 관계 전도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기도 작정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 목장 가육 식구들과 함께 이제 기도 예, 이제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에 받은 말씀 가지고 나를 통하여 나로 인하여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그 사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나게 해주셨거든요 주님 그 자에게 주님 제가 그 전도 대상들을 놓고 이제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VIP의 마음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꾸지잖아요. 내가 열 번, 스무 번 전도했는데 안 먹혀 하는 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셔요.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저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 두드려 주십시오. 라고, 기도, 하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목장도도 교제는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작정할 때나, 섬길 때나, 초청할 때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기도할 때그 도우심이 은혜로 나타나는 거거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간절히 기도부터 여러분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이 내가 기도하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예요. 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전도할 때 은혜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어,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 우리 목장에 한번 초대한다 그랬을 때어 나중에 그 사람 고백이 당신 그때 그 말이 예사롭지 않게 들렸다고 예사롭지 않게 아, 이상하게 마음이 굉장히 끌렸다고 어 나는 교회 이야기하면 그 동안에 픽픽 하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당신이 그말을할때그 생각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나도 한번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여러분, 그것은 어떤 여러분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할때 기도 계속 하게 되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실제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이 뭐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전도할 때 기도 꼭 하셔서 오늘 추보 안에 보면... 2020년 목장전도축제 가이드북 작지만 만들었거든요 그대로 한번 실행해 보시고 그 일면에 보면 목장전도축제를 위해서 매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문을 상세하게 잘 적어놨어요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할때 우리 목장에도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아, 네. 그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그냥 열리는 것뿐만 아니라 어, VIP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아, 네. 우리가 한마디 했더니 그분의 마음이 이상하게 다르게 반응이 되어지면서 이분의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목장 식구들과 함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느냐 아니냐가 어,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그하셔도 우리가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동행하심이 실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자, 저기서 나 예수님 대신에 기도를 넣어도 되는 구절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일까요? 기도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 기도 없이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 말을 바꾸면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 구절 아니겠어요?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신다. 분명히 믿으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네. 네. 이제 우리 새날교의 신앙의 수준은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이것은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니 내 주권에 속한 일이니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일할 것이며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역사할 것이며 이 구절을 마음에 새기자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것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기도가 잘 안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잘 먹혀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러했어요. 저도. 분명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기도가 안되는 것은 실제로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내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정말 이게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기도 안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제가요 목회하면 해볼수록 제게 있어서 내 삶은 목회거든요 이 기도는 목회가 사느냐 죽느냐의 절대적인 문제라는 것이 요즘 자꾸자꾸 이제 실감이 더 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새날개 쭉 목회를 해오면서 제 딴에는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재능과 내 열심으로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새 성전 지어졌죠. 붕에 대한 마음도 주시죠. 기도의 집도 시작됐죠. 어쩌면은 지금 새날 개진 골든타임이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먹게를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것은 내 머리로 지혜로 이게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됩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노력으로, 내 깨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한 20년 했으니까 이렇게 목회하면 이게 내 죄가 되는 거죠. 왜? 교만이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려고 한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럽지만 은제 마음의 고백 중에 하나가 한 번씩은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성도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아니 좀 제대로만 해주면 조금만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주면 금방 부응이 될것 같은데 이런 원망이 제 안에 솔직히 있었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제가 자꾸 사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주님이 그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게 어김없이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더 잘해야지 더 잘해야지 그렇게 시작한 것이 언제나 꼬입니다 희한합니다 이상합니다. 여러분 그 꼬이는 게 뭔지는 묻지는 말아주세요. <웃음> 제가 지금 아주 경험하고 있는 이게 뭐냐 이게 사람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게 기도해서 되는 일이지. 부격자들 응? 좀더 띄주면 성도들 더좀 섬겨주면. 그렇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면 가질 때마다 웃으면 더안 돼요. 여러분에게도 더 잘해야지, 다 열심히 해야지 분명히 그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잘해야지 한다고 해서 마음먹은 대로 될니까 솔직히 이야기해보자고. 마음대로 다될니까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주님도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라 정도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예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게 호전한 믿음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에 깨어있고 기도에 힘을 써자는 겁니다. 여러분 어,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아, 기도가 되는 때가 있겠지? 안돼요.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면 안됩니다. 그러면 평생 주님을 믿고도 주님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 끝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꼭 해야 되는 것은 하고 싶어지고 꼭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기 싫어지는 인생 그거 정말 복받은 인생이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막 하고 싶어져 꼭안 해야 되는 것은 자꾸 거부감이 돼 싫어져 여러분 그런 인생이 정말 복받은 인생인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꼭 해야 되는데 그것이 싫어지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좋아지고 그것이 우리 인생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욕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꼭 해야 되는데 이게 기도가 부담이고 기도가 싫어지고 안돼 마귀의 역사도 있지만, 내가 지금 그런 삶으로 내 자신을 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가 내 삶에 자연스럽게 배이면, 누가 뭐 하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침에 치카치카 하는 것은 몸에 어릴 때부터 배였기 때문에, 일어나면 자동적으로 치카치카치카하고 세수하듯이, 이것이 내 몸에 배이면 목사님한 시간 합시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힘을 써야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거예요. 안될 거니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세요 그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보면 가려야 될 음식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힘들어요 먹고 싶은데 요거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건 내가 싫어하는데도 먹어줘야 되는 음식이 있잖아 처음엔 부담스럽고 힘이 들어요 그 힘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먹고 싶지만 참고 먹고 싶지만 참고 요건 내하고 안 맞지만 좋다니까 내 체질이 맞다니까 내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먹어줘야 된다니까 먹다 보면 좀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내가 싫어하는 그 음식도 좋아지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야 마찬가지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가 부담이 되고, 근데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서 안 된다. 뭐냐? 힘을 써야 된다는 힘을 써야 돼. 먼저는 작정도 해보시고. 이게 혼자 힘들 수 있으니까, 함께 공동체가 그래서 같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서 목장 우리 식구들, 원래 상반기에 목사님 또 백백클럽도 또 운영하신다니까, 목사님 사장은 아니시고, 해장은 주님이시고, 어, 우리도 한번해서한번 한번 이번에 힘을 써보자. 힘을 써보자. 그래서 어떤 이런 시즌 때에 그런 한 시간 기도가 내 몸에 자연스럽게 베이도록 힘을 쓰게 되면 기도가 베이고 한 시간 기도가 몸에 베이면 여러분 기도의 집에 오는 것이 부담이 아니죠. 왜 지금 기도의 집에 안 옵니까? 부담 되는 것 같아. 이게 앉아 있는 게. 그래서 주님이 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번 상황이기 때 기도가 자연스럽게 내 몸에 배어서 기도하는 것이 행복이 되어지고, 어, 기도 시간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한 시간 앉아 있는 것쯤이야. 아, 이건 뭐 그냥 주님과 그냥 앉아 있으면서 묵상하고 대화하고, 새해 먹고, 묵은 짐 내려놓고. 쉬는 시간이고 안식하는 시간이고 이렇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나중에는 그런 시간을 잃어버렸을 때어 내가 이하면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게 정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정상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내가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같이 힘을 써서 기도에 전념하는 시전을 꼭 열어라 열어라 네. 한 시간 정도 기도가 적어도 기도의 집을 한다는 새날 교회지 않냐 그래서 몸에 한 시간 기도가 정도는 몸에 쏙 베이도록 그렇게 애를 써야 되지 않겠냐 기도는 사는 길이고 기도는 새 힘을 얻는 길이고 네. 평소 기도는 여러분, 평소 단둘를 하는 거예요. 삶을 단둘이 시키는 거예요. 삶을 주님 손에 심플하게 가져가는 아주 샬롬의 삶으로 단정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지금 세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 이제라도 하나님 제가 기도의 자리로 힘써 습니다한 시간 동안이라도 기도할 수없더냐이 소리가 계속해서 내 안에 살아. 더큰 소리로 울림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오늘은 그냥 일어서는 것은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제가 기도에 힘 쓰겠습니다. 힘을 쓰겠습니다. 하는 뜻으로 우리 한번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큰 소리로 들리게 어떤 사람 전둥 소리처럼 왕팡팡팡팡 어, 정신이 없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기도가 기쁨이 되고 행복한 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의 불을 던져주세요 주님 제 심령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래서 이 기도로 붕이 터져나오는 붕의 우물이 파지는 할렐루야 그 역사를 우리 심령에도 우리 교회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으로 여러분 오늘 기도는 좀 남다르게 좀 해주세요 정말 마음을 실어서 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반응하며 그렇게 오늘 이시간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